제 인간의 심리 중 하나가 아 결국에 여섯 번째.. 슛! 다! 도전! 다! 오케이! 오! 슛! 슛! 따위가... 아! 아! 아! 오! 오! 오! 셰프! 시청님 오늘 플레이할 네. 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때 슈퍼 랜덤, 어! 랜덤 복사. 대 슈렌복! 네. 아, 그렇죠. 슈렌복. 아, <웃음> 네. 거의 다 이제 랜덤으로 맡기는 덱긴데 음. 생각보다 제가 많이 돌려봤거든요? 네. 승률 진짜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요. 네. 이렇게 사기치기 좋은 요소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퀸젯으로 이제 비용 1 줄이는 거, 이거 세라죠 사실 지금. 그렇죠? 1코 콜, 세라죠. 콜렉터 키우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록조가 사기치기 요즘 좋은 메타인데 음음. 록조에서 만약에 닉퓨리 나온다? 닉퓨리 뽑아서? 어. 뭐가 나올지 몰라요 진짜로. 여기서 모프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에이전트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기서 슈퍼 랜덤이기 때문에 이거 비용 1뭐 줄지 모르고요. 페이크 어. 구역 그냥 뭐가 섞어있지 몰라요 중요한 건 본인도 모르는 건데요 <웃음> 저도 그럼요 매판마다 스타일리시하게 플레이 음. 계속 바뀌는 덱이에요 어, 잠깐만 오케이. 여기 슈퍼 스크롤이 있네요? 또 슈퍼 랜덤이기 때문에 아 슈퍼가 슈퍼 있어야 스크롤이 된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이것도 랜덤으로 뭐가 좋을지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지속을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 덱이 쌍치를 못 써요 냐면 쌍치는 랜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갬빗으로 이제 저격 한장탁 하는 거고요. 아니 너무 컨셉에 <웃음> 이제 싸먹혀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쉬는 뭐냐? 이제 갬빗, 뭐 아르닌졸라로 이제 터뜨리거나 니큐리 아르닌졸라 키운 뭐 콜렉터라는 줄라 안다 어 뭐가 복사될지도 몰라 이거는 그냥 아무튼 복사가 된다 네. 뭔가 되겠죠 네 상대방 입장에서 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때 팔큐브판이 나오죠? 그럼요 러 본인도 이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나도 상대방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예측을 하냐고요 충분히 어? 스냅을 걸만 한다 팔큐브판 나올 수 있다 바로 한번 가볼까요 게임 가시죠 좋아요 네. 자, 첫 선패가 랜덤 세장 들어왔죠 지금. 어, 랜덤 네장 들어왔어요 지금. 아니 근데 그래도 일단 퀸 제시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네. 없어도 돼요. 아 필요 없다. 네. 자 마리아 힐로 어떤 일코 나올지 일단 한번 맛보기를 한번 싹 들어가 봐요. 뭐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퀸 제시 제일 좋죠. 음.. 음. 힐로? 힐로도 있으네요. 이것도 갤럭 시스 <웃음> 람쥐 썬더. 람쥐? 어? 카마르타지 어? 퀸제가 어, 어, 어, 나왔어요? 일단은 일단. 모프를 먼저 던져야 돼요. 왜냐면 은이제궁금이니까이거에는이 놓고 돌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는이 친구는 이친 아쉽네요. 저의 황금 똥뿌리기 같은 경우 갤럭시에서 완벽하게 대응이 가능한든요 <웃음> 갤럭시가 하드 <카드> 카운터네. <카운트에>. 그렇죠. 이 <웃음> 덱은 네. 안 되는 거 보니까 네. 아, 조금 어, 옥톱, 어, 똥폭스 어? 오히려 좋아요. 뭐가 나갈지 몰라요. 어, 람지 썬더가 나가서 존나 나갔거든요, 지금 근데. 어. 이거 이지의 갤럭시 나면 어떡하지 퀸젯? 어? 어, 어, 오히려 좋아. 퀸젯 복사. 코스트 더 줄여. 좋아. 아토마이코제 지금? 뭐, 잡은가요 이거? 하하하하내 <웃음> 자리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뭐라도 찾아야 돼 이기려면 지금 뭐라도 띄워야 돼 리치인가요? 오! 공룡! 공룡? 상대방이 제 웨이브를 냈다는 건 데스를 냈다는 거죠 데스게잘 합시다 그러면 데스게산 할까요? 그러면은 1구죠 다음판 넘어가다 탈출! 기계가 많기 때문에 탈출하면 그만이야 네, 네. 네. 뭘 버리지? 버릴... 하기 이게. 어? 럭조 왔어요. 어? 어? 왔다. 어, 이게 되게... 럭조가 핵심이었거든요 사실. 럭조. 아이스맨 상관없죠. 어차피 아! 어? 어? 저거 저거.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 럭조에서. 근데 계속. 좀... 어? 큰 게. 아! 어! 이거는 코스모를 삭제해야 되는 게 하지 않나? 아니 코스모. 아이, 코스모가 <웃음> 아니 코스모가 너무 세게 들어왔어. 아니 코스모가 이걸 말이안 되는데 흑백인 거 보세요. 얼마나 썼으면 코스모 그냥. 어? 에이전트 밀어져. 밀어져? 어? 잠깐만. 이거 펀치 한번 치나요? 헐크? 그. 아크 디멘션에서 가장 좋은 카드 슈퍼스쿨 왜냐? 음. 상대방 공룡 대기에요차피 어? 공룡을 그냥 슈퍼스쿨을 몰래 상대방도 슈퍼랜덤 복사 대기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웃음> <웃음> <웃음> 세상에 나밖에 안 하는 <웃음> 자 에이전트 콜슨 나가면서 드로우가 못 보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대0 0에 있는 카드 어떻게 안 지는 <웃음> 네. <거. 웃음> 어차피 뭐 보나마나 해 어차피 대 안에 있는 것들 다음 턴이 슈퍼스쿨을 두고 잠깐만 모난? 오어 오히려 상대가 공룡 되기면 저거 자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운데 내나요 <웃음> 어차피 갖코올때 활용할 게 없다? 쓸만한 게 없어요. 워패스인데 음. 그냥 숨기는 게차라리 낫지 않나? 오케이 오케이 음. 어? 헐크 가져갔고요 <웃음> 오히려 좋아 뭔가 뭔가 쉽죠 상대방도? 닉퓨리까지 딱 던져주고요 어. 마지막에 로난 앤 퀸젠 마무리 공와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나왔어요 페터 그 나왔죠 자 이러면은 공룡 자리를 보통 이제 방심해요 어차피 공룡 나갔으니까 이기겠지 이기겠지 쿠데타 이제 어, 로나스 남 팔... 쳐버리고 그냥 우와 어! 왔다 왔다 왔다 로난이 상대방 리, 리버스 공룡이거든요 결국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쵸 이거 진짜 왔다 가요 갑니다 이거 로난 핀젯, 핀젯? 이거 이겼고 문걸 오히려 좋죠, 로나 에게는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어? 니클이 <웃음> 어. 어. 아. 어. 뭐 뭐라도 기간통. 아니 이게 낭만 없이 에어로 쓰고! 뭐. 에어로써왜 써? 아니 뭐 에어롤 리더에 이런 것만 내면은 아 요즘 메타가 무슨 공룡댁이에요. 재미없게 하는 애아이라 그래 그래. 아직 뒤에 남았잖아요. 아예 할만해 아이. 할만해! 쪘었네요? 아 여기까지. 아,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아 마지막 한번 나와나? 아한판 나왔다. 한 아, 판을 이겨야지. 아, 아, 한, 한 판을 이겨야지. 네, 네. 아니 근데 모든 판이 한끗 차이로 졌어요. 어 근데 아, 핸드 좋아. 이번에 왔다. 아, 진짜 왔다. 진짜 왔어. 진짜 왔다. 진짜 왔다. 못올 수가 없어. 못올 수가 없어. 유종엠이라도 거두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어. 아럭줘 그럼 아, 버려도 플랜 많아요. 아키 카드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다른 키 카드 많아요. 깽미션으로 입시다 그러면. 모두가 있으다. 킬른 힐른? 킬른을 힐른? 좀 투자해주시고요. 아 이거 저지 출발 너무 좋죠 여기네. 자 랜덤 카드 생성 한번 가 보고요. 욕조 가지고자 쿨러 어. 좋은 거거든요. 킬른의 어. 쿨러는 너무 좋죠. 진짜 큰 변수이고. 예요에라 어? 모르겠다. <웃음> <웃음> 그냥 잠깐만 이거 연두 없애는 거 맞나요 이거? 무리 아, 깔아놓고 졸라각을 보는 거예요. 연두 사라지자마자 일리. 어 잠깐만 손아 이제 졸라 뽑을 거니까요. 그렇죠. 졸라각을 보는 거예요. 미리. 저 소름 돋았는데요 방금. 콜렉터 가리아기 어? 잠깐만. 아, 어 하면서 닉퓨리? 콜렉터가 아니면... 왜 이렇게 든든해보죠? 아카이누 혹시 아시나요 원피스에 아, 아카이누 그럼, 가자마자 저그러면 3대장이거든요 그쵸? 지금? 그죠? 우아투 <웃음> <웃음> 우아투? 저거 웃음메이네 주시자 이거 코믹스 기준 엄청 센 카드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퓨리로 아르님졸라 찾아줘야죠. 잠깐만 콜레토 괴물됩니다 이거. 이거 5화토 아껴줘야죠. 마지막 턴에다 털어버리는 게 아, 좋거든요. 그러네 그러네. 가능성 있습니다. 1승은 해야죠. 오르카차베즈 어? 닥터둠. 닥터둠...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어? 근데 위치가... 오 어, 오르카? 가 아. 어? 에어로로 당기면서 네? 오르카가 나왔어요. 와! 아 대만 배치되었으면 플러스 오파오 <웃음> 아 이거 오르카 지금 왼쪽 먹어지면서 무슨 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른쪽에 오이 됐다 이거 모트로 살짝의 파워 이거 왔다 진짜 왔다 네. 이거 나가기 힘들어요 왜냐면면 내가 이런 똥동작다테다 어. 어! 저 왔죠 지금 왔죠 왔죠 왔죠 웨이브 웨 의미 없 의미 없죠 카니지 어. 의미 없 써요 14안 되거든요 저 마지막이 중요한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아! 아 어떡하면 좋죠? 한 판만 더 찬스 아한판 맞다! 아한번 이겨야지! 한 판이면 다야 돼!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아, 찐막 찐막! 오! 왔다 다크 디메션! 다크 디메션 다크 디멘션, 갬비 쫄라! 왔다! 진짜 왔어 이번에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스냅! 한번선친 스냅! 갬비 넣어놓고 레츄길라는 요 댁은 레츄길라 면역이에요 어차피 되기 쓸모없거든요 그냥 음, 어, 어차피 안가 꽉차네 아, 그냥 뭐 리큐링을 채워버려요 그냥 온슬로트 어? 오딘 잠깐만 왔다. 오딘? 갬빛 졸라 오딘, 오딘? <웃음> 자, 후공이라서 헬라 다 깔린 상태로 슈팅 시작하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갬... 왔다 아 아! 아 지금 찐찐찐막? 아 진짜 찐찐막 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피디님이 찐찐찐막 해 주셔서 네. 스냅으로 매치 승략이 지금 4회 찬 거죠? 그렇죠. 다 찼죠. 여기서 네. 스냅으로 이기면 한번할수 있어. 그럼요. 있어요. 피디님이 이미 됐기 때문에. 칸이지. 생칸이지 나왔죠? 엔젤. 엔젤은 너무 맛없고. 자데일리뷰을 면역이에요. 이 덱을. 줘봐야 의미 없거든요. 됐으라? 어? 이것도 조금 힘들긴 한데 일단. 엔젤로 록조에 달아서 엔젤이 덱에 들어가고 다시 덱에서 엔젤이 튀어나온다? 아니 내 카드가 부셔돼야 돼서 안 돼요 네, 제 카드 부셔야되니까 데스럭으로 뭔가를 부숴서 <웃음> 데스럭으로 부시고 아 졸라를 부셔서? 어? 엔젤을 꺼낸다? 그러면 움바쿠인가요? 움바쿠죠? 엔바쿠죠 엔바쿠? 어 코스모 피했어요 너무 잘 좋고요 잘 피했다 잘 피했다 호재죠 어 갬빈도 나왔어 오 어, 잠깐만 어, 갬비에서 어, 네. 지금 부순다? 갬비에 지금 미리 던져놔서 왔다 이렇게 코스모를 하면. 부순다. 댄비시 다시 나올 수있게 그렇죠. 코스모를 부채서 돌라 각을 본다. 그렇죠. 그 그렇죠. 아, 네.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부셨어. 부셨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 깜짝하네. 33% 확률. 코스모? 페이크 수, 쓰... 쓸 먹거든요. 꽝! 왔어. 이거 왔다. 진짜 왔다. 어, 스냅 한번 눌러 이거? 지금? 어! 오! 아 이거 빨리 찍고 이거 나가는 거 아니죠? 아, 지금 하자. 지금이를 하자. 오! 안 찍혔어. 아, 나가, 나갈 것 같은데, 너 무서운데요? 무 나가지마! 나가지마! <웃음> 이거 에이전트 깔아주면서 이렇게 이렇게만 요렇게 해주고요. 네. 안 나갈만 하거든요? 지금 따윈이라면, 이거 감정 표현하면 절대 안나가 이걸? 가야죠, 이거는. 아, 스파이더맨이면 파이더맨 안 나갈만 했죠. 그러면 이기깬거 아닌가요, 저희? 어. 여기서 이기면, 이기면 이기면, 이기면 깨죠. 깨죠. 아, 저, 잠깐만. 저, 어. 잠깐. <웃음> 오, 어, 어, 이 이게 아닌데, 어, 팔키브, 아 팔, 팔, 이기면 팔, 되는 거 아니야? 아이 아, 팔키브, 팔키리전으로리전으로 아직 다 나갔잖아 이때까지 아니, 다, 아니, 다 나갔잖아. 나가나가 아, 어, 아, 어. <웃음> 지역 패배하기 있지 않았나요 임무 중에? <웃음>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부산님의 대평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저 한, 뭐 본인이 굴렸으니까 본인이 먼저 말씀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해주시죠 저는.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눈 감고 게임해도 똑같았어요. <웃음> 아무런 그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산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집 가서 그냥 뜨뜻한 물로 샤워 좀 하고 <웃음> 물로 빵빵을 틀어놓고 자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웃음> 여러분 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네! 네! 안녕! 안녕!